승호는 온라인 코칭으로 총 다섯 번의 플로어 타임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른 부모님들께서 알게 되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승호는 세번의 코칭을 진행한 이후 내적 동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응? 어, 그걸로 못하는 거야? 그걸로 뿌리트해난 거가. 거기서 안 되나? 손으로 한는게안 맞나? 얘가 푹신푸신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뭐 다른 거 보러 가.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네. 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직은 아... 단순하긴 하지만. 맞아요. 예. 맞아요. 어머니도 그걸 느끼세요? 평상시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면 단조롭다로라 예. 단조로워도 예전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엄마가 보여주는 아... 거에 대한 반응 정도만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엔 자기 스스로 이걸 이렇게 해볼까? 뭐 수수깡을 부러뜨려 볼까? 공으로 차를 밀어볼까? 뭐 이런 장면들이 아... 나오더라고요아 맞네. 그거 그 공으로 자동차 미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아,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 예,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되게 중요시하는 내적 동기가 생겨 뭔가를 하려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아... 너무 이제 수동적으로 키워지거나 아니면 아...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제한을 너무 당하거나 아... 뭐 이런 게 너무 커지면 은 그런 것들이 잘안 나타나는데 아...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씩 그런 태도의 변화를 주신 건지 느꼈어요.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좀 노는 게서도 틀에 박혀있다 보니까 어, 이건 거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지? 어, 이렇게 하자 하면 애가 별로 흥미 없어하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걸할 때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네. 근데 어머니께서 약간 무의식적으로 수술관는뭐 네. 손으로 부러뜨려야 되 돼. 손으로 하지. 아 <웃음> 뭐 이런 게 있다든가. 아,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엄청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격려를 해주셨다 아네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는구나 아네 그거에 대해서 엄청 지지를 해주셔야 돼 칭찬을 안 줬네 네 음. 칭찬을 안주네네 네, 그래서 공으로 참음 있는 거야? 음? 어 공으로 참이는 거야? 어, 어 오로 참이라... 어. 어, 도착했어. 오, 차 떨어졌네. 어, 여기 있다. 공으로 차 미는 것도 저도 이렇게 노는 걸 처음 봐서 아예 저도 처음 봐서 자동차로 이제 보통 밀거나 스크리거나이 네.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네. 공으로 미는 거 저런 것도 이제 자기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생각해내서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칭찬을 깜빡하고 안한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승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신기하다 네. 이렇게 영상 네. 격려를 네. 해주시고 승호가 필요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어머니께서 따라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지지긴 해요 아... 어 어머니도 공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자동차를 네. 이렇게 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와찰차 떨어질 것 같아요 찰 이렇게 이렇게 더 아, 재미있게 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수모가 이렇게 민자 어 민자 민다 민자 이렇게 조금 더 애니메틱하게 네 떨어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재미있게 할수 있거든요 음...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다섯 번 코칭이 진행되었을 땐 어머니께서 플로어 타임적인 요소를 적용해 아이와 놀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웃음> s u l a w 야호, 스카아 워. 야호. 자, 성공하자. 잡아가. 준비 시작. <웃음> 어떠셨어요? 풍선할 때, 어, 이럴 때 뭔가 소통이 된다, 음. 교감이 된다 느끼는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풍선을 하면 본인이 바람 놈에게 부푸는 그 모습을 보려고 음.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어. 기다렸다가 자기가 그거를 잡아서 가려고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재밌어 하고 자주 많이 웃고 어, 맞아요 그런 이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관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승호가 음. 이 놀이를 할때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가 네. 이게 점점점점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걸 또 네. 자기가 잡아서 이게착 줄어드는 모습을 네 그걸 좋아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어머니께서 놀이를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해 주신 거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이렇게 갖다 줬을 때 네. 놓고 바로 하지 않는 거 음. 그러면은 바로 하지 않으면 승호가 어떻게 한지 기억나세요? 아예예예 예, 예, 자기가 이제 후하라다가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보고 다시 해라고 음. 주더라고 해. 음. 해라고. 어머니 주고 해라고 또 해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물고 있고 이제 좀 기다리면은 승호가 음. 와서 이렇게 거기를 눌러야 하라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래서 이런 뭐 언어도 나오고 비언어도 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통 음. 자기가 원하는 의도를 음. 비언어든 언어든 그래서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 요청을 언제 하냐면, 네.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줄 때 하는 게 아니라, 좀 뜸을 들일 때. 아, 기다릴 때. 예, 하거든요. 그런 음. 거를 어머니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음.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또, 승호가 해볼래? 하고 이렇게 주면은 아. 어머니 손을 이렇게 꺾어서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네. <웃음> 이런 것도 조금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교해진 거죠. 예전 같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음. 이렇게 꺾어서 엄마가 하라는 쪽으로 표시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 되게 다양하게 비언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갖다주기도 하고 손을 음. 꺾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음. 하고 이렇게 팔로 끄는 장면도 나왔어요 아, 이렇게 예. 기다리면 팔로 끌어서 예. 더불 나는 표현으로 예. 그런 것들을 할때어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어주지 않고 또 하다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팔을 끌거든요 그런 맞아. 거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미 시작하면은, 그 순간에 네. 딱 풍선에 같이 네. 공동주의가 되면서 집중을 아이가 하게 되니까, 그때는 네. 딱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네. 딱 집중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네. 있었던 것 같고. 음. 시를 시작 빨리 하자고 시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그런 거잘 하셨어요. 시 아. 하면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같은 계속 아. 보고 네. 또 이제 중간에 풍선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좀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에 식사에 맞춰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시각적 집중력이나 음. 같은 사물을 바라봐 이런 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느끼셨겠지만 아 플라타임이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재미난 음. 거 보여주고 같이 노는 거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도전과제가 있고 아이랑 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은 아이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놀이를 좀 중간중간에 계속 네. 약간 끊으면서 기다려주면서 하면은 아이들의 그런 능력 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조금 더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갖다 주면은 사실 승호가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냥 갖다 주면은 바로 또 해주지 말고 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하면서 이렇게 이런 비언어도 알려주고 아... 어떻게 해? 아 후! 후! 뭐 아이들이 후! 뭐 이렇게 따라해요. 다음에는 그냥 갖다 주던 아이가 후! 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자주 하는 비언어에 대해서는 그게 쉬운 언어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짧게 알려주시면 조금 네. 아이랑 대할 때좀더 살갑게 약간 애니메틱하게 아. 톤을 조금 높여서 예, 네, 그렇죠 아, 예를 들면 네. 또 아까 그냥 뭐 아까 이렇게 네. 너무 모노톤으로 말고 또 할까? <웃음> 그러니까 왜냐면 신호가 영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리듬감 있는 그 약간 높은 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더 반응을 잘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맞... 어머니께 기본적으로 약간 중저음이고 모노톤이라서 에... 어, 그렇게 하면 은더 길지 궁금해요 더 집중을 잘 할지 그럴 것 같네요 그럴 거 같아요? 음, 네. 그이또영영어로 해주면 또 얼마나 재밌어 할지 이런것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요플로우 타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제, 저도 노는 거에 제가 어떻게 노는지 보는 모습도 이제 잘 음. 없어서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 동영상 찍어서 제가 노는 거를 보고 하니까 아 뭐가 좀 잘못된 건지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음. 다음에 또 어떻게 놀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예. 음. 또 선생님이 또 팁을 많이 알려주셔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승호가 바뀐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음.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뭔가 갖고 나름대로는 오는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그거를 보는 저나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코칭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네. 부모님이 안정감 있고 불안이 적어야지 아이를 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조급해지고 예.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음, 생각이 음, 드는 음. 순간 본인이 이제 알려줘야 될 것만 보이면서 지금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아, 걸 네, 아, 네. 놓치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도 놓치고 음.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놀이를 할때 플로어 타임이 성공적이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음. 내가 정말 나 놀이하는데 나도 재미있었다 아, <웃음> 어,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오시면 은 프로젝트 아.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느낌이 드는 음. 순간 음. 그리고 아. 어머니는 요건 잘 하시는 편인데 다른 어머니는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원래는 아이가 말이 좀 많거나 비슷하든 네, 너무 많은 말로 너무 많이 아이를 자극시키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득미등하게 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걸로 이제 쉽게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아빠도 말수가 좋고 이래서 애가 말이 안늘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반대 또... 케이스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수다쟁기가 아... 되어야지 뭐 아이가 말을 한다 그래서 아이가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이가 소화가 되고 그걸로 네. 교감이 되면 다행인데 그냥 어머님이 불안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큰는 아동은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또 청약적 자극이 많으면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승호의 플로어 타임 코칭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머니와의 비대면 진료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